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 부동산 장 지목입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대련리와 이인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포항경제자유구역 포항펜타시티 부근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앞에 포장된 곳은 도로입니다. 왼쪽에 구거가 있고, 왼쪽에 흙이 성, 조금 성토된 땅을 오늘 매매합니다. 오른쪽 도로는 동해대로 28번 국도입니다. 논에 들어왔습니다. 앞쪽에는 조금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성토 된 곳과 성토 안된 곳이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작년까지는 변농사를 지었으나 2022년도에는 변농사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곳이 펜타시티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에는 아주 잘 접혀져 있습니다. 농과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보다 약한 높은 28번 국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논의 상태와 모양입니다. 28번 국도 영림만 대로입니다.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IC 입니다 여기가 포항IC 대련IC 학전IC 입니다 이 도로가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 입니다 이 도로가 경주에서 영덕 가는 도로 입니다 여기가 펜타시티 입니다 이 도로가 영일만 대로 입니다 영일만 신앙 가는 도로 입니다 여기가 포항예술고등학교 있고 여기가 펜타시티 입니다 펜타시티 에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예읍 대련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503제곱미터 757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구유제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금표율 20%와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주 용도는 포항 융합 기술 산업단지, 포항 경제 자유구역, 펜타시티 부근이라 농사를 지으면서 투자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3.3조곱미터당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7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